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원투낚시 경험은 제가 좀 됩니다 처음이시거나 초심이신 분들께 뭐가 좀 도움이 되는 게 있나 좀 생각하다가 갑자기 영상을 담게 됐습니다 원투낚시 하고 처음에 가장 힘든 게 장비의 선택 그리고 라인의 선택 뭐 채비 등등 이 선택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원투낚시란이 행위를 하고 초보님들께 가장 힘든 부분이 있는데 밑걸림입니다 처음에는 뭐 바늘 묶는 법 이런 게 손에 익지 않으셔서 묶음출라는 기성채비를 구매하셔서 를 다니시는데 밑바늘은 제거해 주셔라 하고 원투낚시의 기초 기본채비법 거기서 좀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초심이신 분들께서 원투낚시라는 행위를 하실 때는 바닥이 모두 모래밭이거나 뻘밭이거나 섞인 산이질이거나 그러지 않은 바닥이 원투낚시에서는참 많습니다 채비를 하시고 캐스팅을 하시고 회수를 하거나 고기가 입질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돌, 여어 같은데 좀 박히거나 그래서 회수가 불가능할 때 가급적이면 원줄의 손상이 없이 채비만의 손실만으로 내지는 채비에서도 바늘이나 목줄만 좀 손실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회수되는 그런 방향이 경험상 좀 있습니다. 채비를 회수할 때 미끌림이 발생한다는 것은 첫 번째 수중 여라든지여하는 것은 물 속에 있는 돌 얕은 산 뭐 그런 걸 열라고 하고 그거 말고 산발적으로 있는 큰 돌들. 그런 녀석들이 그냥 듬성듬성 있으면 가늘만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탈출이 좀 용이한데 돌과 돌이 같이 붙어 있을 때 보통 V자형 홈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때 봉돌이 걸린다든지 그러면 챔질을 한번 하게 되고 또 다시 났다가 챔질을 또한번 하게 되고 그래도 탈출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좀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는 장비의 스펙 채비 이것 좀 말씀드릴게요 낚싯대는 5m 40짜리 좀 중경질 던져보니까 허리힘은 좀 경질성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릴은 4500번 품번 원투낚시 릴이고 그리고 원줄 릴에 감겨있는 원줄이 8합사 1호입니다 8가닥을 꼬아 만든 1호 호스의 그 두께를 가진 라인입니다 싱커는 3 0번인데 싱커를 힘을 줘서 던질 때 원줄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제일 끝에 약 7m에서 10m 정도 힘줄이라는 걸, 힘사라는 걸 연결해줍니다 을 그것은 8합사 6호로 사용을 했어요 채비는 추는 30호, 기둥줄은 나일론 30호, 목줄은 나일론 3호, 모노라인 3호고 바늘이 도다리 바늘, 일반적인 그 강선바늘 13호입니다 일단은 캐스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캐스팅을 했죠 보통 원투낚시 하다가 던지고 뭐 불가사리라든지 아니면 물속에 쓰레기라든지 조류 때문에 봉돌이 굴러가면서 어딘가에 걸리고 미끌림이 발생을 합니다 기타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자 이건 지금 웬만하면 하고 위로 천지를 해주시면 미끌림이 탈출을 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미끌림들이 있어요 자 제대로 걸렸죠 자낚싯대 부하걸리는 이런 소리까지 나죠 그래서 저는 밑걸림 탈출하려고 앞으로 해보기도 합니다 자잘 안되죠 이럴 때 바다를 등지고 바다를 등지시고 낚싯대를 잡고 수직보다는 약간 바다쪽으로 좀경사지 기울어서 앞으로 챔질을 하시는 겁니다 자 빠졌죠 분명히 앞으로 걸리는 그힘색도 보셨고. 자, 물이 많이 찼죠? <웃음> 딱 1, 2분만 더 하고, 위쪽으로 옮겨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어우, 왜 이렇게 잘 빠지지? <웃음> 자 일단 물이 들어오니까 위쪽으로 옮겨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은 이미 터졌네요 올로고에서 만든 챔피 봉돌인데 원래는 한 가닥을 펴는 거지만 일부러 좀 했어요 근데 잘 탈출했죠 그리고 바늘은 펴져 있습니다 그렇죠? 바늘에 밑걸림이 생겼을 거예요 목줄이 사호인데도 목줄이 걸리지 않고 바늘이 펴져서 나왔습니다 <웃음> 뭐야 아, 참 없어 미끌림이 <웃음> 아, 진짜 안 걸린다 그렇게 미끌림 걸리더니 자 걸렸죠 대게 걸렸다 아. 자 앞으로 챔질합니다. 자 제대로 걸렸죠? 이건 목줄이 얇기 때문에 바늘에 걸렸으면 바늘이 펴졌거나 목줄이 끊어졌거나 했을텐데 봉돌에 걸렸을겁니다. 이거. 저럴때는 바다를 등지고 낚싯대를 뒤로 약간 눕혀서 앞으로 챔질하는겁니다. 자 신기하죠? 빠졌습니다. 한번더 걸렸습니다 월청 낚는 것 같아? 기분이 자점질을 해보죠 <웃음> 자두 번이면 되겠죠 아, 너무 잘빠져 아무튼 여기 어운돌항, 내항 이쪽은 밑걸림 굉장히 심해요 애비 손실 감소하시고 어, 반을 많이 준비해 오세요 물이 계속 들어와서 <웃음> 설명이 간단하니까 짧게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걸림이 걸렸을 때 도대체 왜 바다를 등지고 반대로 챔질을 하면 밑걸림 탈출이 잘 되느냐 자첫 번째는 시각적으로 공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장비가 부러지지 않을까 혹은 원줄이 초리때나 뭐 중간에서 터지지 않을까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챔질을 하고 내려놓을 때도 맘껏 내려놓지 못하고 그리고 당길 때도 약싯대가 갖고 있는 힘만큼 많이 챔질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뒤를 돌아보면 이게 내가 쳐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보다 낚싯대가 뒤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챔질 할 때도 강하게 하고 동돌 V자 형에 이렇게 들어가서 걸린다고 하면 얘가 걸렸다가 여유가 있다가 걸렸다가 여유가 있다가 하면서 핑 하고 탈출을 할 텐데 앞에서 겁먹고 하다 보면 내려놓는 것도 많이 못 하시고 내 낚싯대가 파손될까봐 챔질도 잘못 하세요 그러니까 그 시각적 두려움 때문에 바다에 등을 치고 아예 쳐다보지 않고 챔질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두 번째 이유는 아, 좀 메커니즘적인 그 약간 설명이 좀 복잡하긴 한데 낚싯대를 만들 때 요즘에 카본 재질로 많이 만듭니다. 카본을 마치 종이처럼 얇게 펴가지고 돌돌돌 마는 거예요. 종이를 말듯이 하면 처음에 한 바퀴를 말았을 때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끝나는 부분 그 부분이 항상 같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 바퀴를 감으면 시작 부분은 네 바퀴 열 바퀴 감으면 열한 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버티는 힘에 의해서는 척추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되는 겁니다 버티는 힘이 강한 그 부분을 스파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낚싯대는 그 부분에 버티는 부분에 반대편의 가이드를 실 통과하는 원줄을 통과하는 가이드를 만들게 돼 있어요 앞쪽으로 많이 숙여지겠죠 두 번째는 블랭크를 만들 때 스파인이라는 걸 고려해서 챔질한 이 힘이 더 강하다는 거. 이런 원리로 뒤돌아서 챔질을 하시면 10중 8구는 탈출을 하십니다 100% 이런건 이 세상엔 없어요 웬만해선 100%라는게 없으니까 겪어보지 마세요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기성챔비든지 기둥줄이 더 강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목줄이 바늘하고 연결된줄그 줄이 끊어지든가 아니면 그 바늘 자체가 펴지면서 탈출을 하게 된다든가 그러면 그 바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채비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겠죠 다른 거 없고 밑걸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챔질 사고 탈출하려고 시도하면 낚싯대가 부러질까봐 낚싯대를 원줄과 수평하게 하고 뒷걸음질을 칩니다 이렇게 하면 채비와 묶은 원줄에 손상이 없다면 원줄 끝부분 매듭 부분에서 나일론사든 합사든 매듭 부분을 꽉 당겨주면 그 부분이 가장 약하게 돼 있으니까 채비 바로 앞에 있는 원줄 부분에서 터지게 되지만 대부분의 채비를 잃어버리겠죠 앞으로만 하시고 포기하시고 낚싯대를 눕혀서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원줄만 회수하시지 마시고 해보시고 안 빠지면 뒤돌아서 낚싯대를 앞으로 챔질을 하시는 겁니다 저가형 낚싯대도 웬만해서 이렇게 한다고 내가 뭐이 이 낚싯대 어 가격은 뭐 14만원 뭐이 정도 되는데 이걸 부러뜨리려고 이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2만원 3만원 그런 낚싯대들도 충분히 스파인이 고려되지 않았어도 이거보다는 뒤돌아서 시각적인 그 두려움이 없을때 전지를 하시는게 충분히 버텨줍니다 이악물고막 부러뜨리려고 전지를 하시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꼭 시도해보시고 한번 두번 하실때마다 자신감이 늘어갑니다 참조하셔서 원투낚시 하시는데 좋은 팁이 가급적 꿀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하는게 공이 같았어?